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 건요, 더블리프트 입니다 더블리프트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제가 그 스냅 체인지 영상에서 그 바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리프트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더블리프트는 알려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더블리프트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뭐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뭐좀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뭐그 정도까지 실력이 좋진 않고요 어쨌든 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카드 준비해 주시고요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예, 실력이 느니까 많이 따라해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립 포탈드릴게요자 이게 메카닉스 그립입니다. 제가 기초편에서 설명했죠. 한 2년 전인가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메카닉스 그립에서 검지만 살짝 뒤로 빼주시고요. 왼손은 검지 뒤로 빼고 오른손은 어. 중지와 약지가 윗부분 상단에 그 다음에 엄지는 하단에 네, 밑에 부분 잡아주시고 여기서 엄지가 카드를 쭈르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쭉 세다가 이렇게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두 장만 남겨두고 딱 멈춰야 돼요 자 보세요 딱두 장이죠 그죠? 두 장. 자 천천히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천천히 해야지 더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 이 약지 아니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왼손에 새끼 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엄지가 그 떼요 이렇게. 그러면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이 브레이크로 오른손의 검지가 이쪽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쪽이 들어가요 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세개손가락과 약지 사이 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검지가 쭉 올라가고 중지가 밑에서 이렇게 좀 대주고요 엄지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뒤집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을 때 1cm 정도 위쪽에다 던져주세요 이런식으로 요 1cm 좀 안되지만 어쨌든 이런식으로 던지고 어... 던지는데 성공하면요 이제 또다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을 때는 이렇게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엄지는 그냥 가만 두시고요 검지가 왼손의 검지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런식으로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식으로 해서 내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이 브레이크가 생기죠 이 부분으로 검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더블 리프트를 하신 거예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있죠 보여주고 줄게요 신호 주면 와 바뀌었어요. 이런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리에이션은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